그냥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는 느낌? 네, 제가 요즘에 약간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어, 제가 멤버들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네 그런 저를 이제 멤버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주고 <웃음>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형제처럼 생각해주는 우리 멤버들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. 여러분들 이미 어떤 감정인지 알 거예요. 그쵸?